오늘은 같이 팔 운동 해보실 거예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두 손을 90도 각도로 구부리셔서 두 팔을 아웃앤인으로 계속 움직이실 거예요. 20번 셋둘 팔꿈치 어깨가 같은 라인으로 둘 다섯 둘 여섯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1열개 더요. 계속 한숨 쉬면서 후 N 들이 마시고. 둘 좋아요. 셋. 맨 손으로 하셔도 되고 웨이볼이나뭐 물병 가지고 들고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쭉. 둘 일곱 둘. 여덟, 두번 더요, 아홉, 마지막, 열, 자, 이번에는 방금 했던 동작에서 조금 더 옆으로 쭉 팔을 펴 볼게요. 그대로 옆으로 쭉, 요렇게 스무 번 모았다가, 그렇죠. 둘, 엠, 모았다가 다시 오픈해서, 셋, 둘, 엠, 넷, 둘, 엠, 다섯, 팔이 몸보다 뒤로 가지 않아요. 여섯, 둘, 앤, 일곱, 둘, 앤, 여덟, 둘, 앤, 아홉, 둘, 숨쉬면서 열, 열 개만 더 할게요. 앤, 하나, 둘, 앤, 둘, 둘, 앤, 셋, 둘, 앤. 넷, 둘, 엔, 다섯, 둘, 엔, 여섯, 둘, 엔, 일곱, 둘, 두, 여덟, 두개 더, 아홉, 마지막, 엔, 열, 엔, 좋아요. 자, 내려놓고 그대로 큰 나무 안듯이 허그어트리 동작하실 거예요. 발레리나처럼 팔 옆으로 해서 앞으로 겨드랑이 쏙들어가게 힘주시고 둘, 요것도 스무 번 할게요. 셋, 키 커지게 계속 and, 넷, 둘, 넷,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 여덟 둘 아홉 둘열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엠 하나 쭉둘쭉셋 호흡하시면서 넷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두 개만 더요, 아홉, 마지막, 엠 열, 좋아요. 자, 그 다음은 두 팔을 내 몸을 안는 것처럼 이글 그대로 열었다가 그대로 안으로 모으고, 엠 둘, 이것도 스무 번, 셋, 둘, 넷, 둘, 가슴 활짝 열어서 열 좋아요,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열개 더요. 하나, 둘, 둘, 척추가 같이 움직여요.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N, 열, N,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서클. 그냥 팔 서클 할 거예요. 그대로 양옆으로 해서 그대로 손목을 플렉스로 꺾은 상태로 이렇게 스무 번. 네, 계속 바깥쪽으로만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일곱, 여덟, 어깨 귀 멀리, 아홉. 10개 더요. 하나, 팔 짱짱하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그대로 팔 쫙, 옆으로 스트레치, 앤, 쭉. 반대로 둘, 둘, 앤, 셋, 둘, 앤, 넷, 둘 엔, 다섯, ᄃ, 엔, 여섯, ᄃ, 엔, 일곱, ᄃ, 엔, 여덟, 두 번씩 더, 한 번씩만 더 해요. 아홉, 마지막, 엔, 열, 좋아요. 자 이번엔 무릎 꿇고 앉으셨다가 엉덩이를 한쪽으로 내렸다가 반대쪽으로 내렸다가 상체 스트레치랑 같이 할거예요팔 위로 쭉 기지개 키면서 그렇죠 앤둘 좋아요 기지개 키면서 둘앤쭉 가능하면 엉덩이 쾅 떨어지지 않게 다섯 둘앤팔쭉 밀어서 둘앤 일곱 마지막 N 여덟 좋아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사이드로 힙터치 우리 사이드라인으로 옆으로 밑에 다리 밴드 하셔도 되고 더 힘들게는 다리 다 피셔도 돼요. 엉덩이 힙을 같이 위로 앤업 N 쭉 N 둘 N 좋아요 셋 N 둘넷 N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넷,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쭉, 둘, 계속 하나, 쭉, 둘, 둘, 셋, 둘, 넷, 둘, 다섯, 스탑 좋아요. 그대로 반대쪽 16번 할 거예요. 준비. 골반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하나, M. 둘, 둘, 셋, 둘. 넷. 어깨기 멀리 하시고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개더 해요. 둘, 하나, 둘, 둘, 둘, 셋, 둘, 넷, 둘, 다섯,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게,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좋아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쿼드라 패드 네발 자세로 우리 팔 트라이셉 운동 스무 번 하실 거예요. 그대로 자세 잡으신 상태에서 한팔을 그대로 힘 옆으로 쭉 펴주세요. 그 상태에 위로 펄스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반대 팔 그대로. 똑같아요. 손바닥 위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엔, 둘, 엔, 셋, 넷. 귀엽게 멀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번 엘보 플랭크로 자세 잡으신 상태에서 자, 우리 골반 트위스트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시죠? 준비, 하나, 엔, 두, 계속, 두, 엔, 두, 엔, 다섯, 엔,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엔, 두,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세트만 더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운데에서 자, 무릎 내리고 그대로 쉬세요 아기 자세 한숨 쉬면서 어깨도 같이 어깨, 목 긴장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은 우리 척추 움직이는 캣백 운동 하실 거예요. 캣백 하시고, 그 다음은 캣백에서 조금 변형돼서 난이도 있는 동작도 해보실 거예요. 자, 캣백 자세 잡아주시고 열 번, 천천히 그대로 컬 뒤로 많이 앉아주세요. 그대로 앞으로, 아치 N 쭉 N 아치 N 쭉 N 아치 N 컬쭉 스트레치 N 쭉 N 다섯 쭉 N 둘 길게 N 여섯 N 쭉 앤 일곱 쭉기지키듯이앤쭉 가슴 열어서 앤 여덟 앤쭉두 번만 더 할게요 앤 아홉 앤쭉앤열 앤 좋아요 그대로 자 이번에는 캣백 자세에서 한 다리를 쭉당겼다가 뒤로 피면서 일어날 거예요 쭉 8번씩 그대로 앤 두울 쭉 항상 되는 만큼만 하시는 거앤셋그 대신 길어진다 생각하세요 앤넷쭉앤넷 앤 다섯 쭉 뒤꿈치 내리면서 앤둘앤 여섯 뒤꿈치 눌러서 다리 쫙 들어올리세요 앤둘 일곱 앤쭉앤둘 귀엽게 멀리하면서 팔도 쭉 밀어주시면서 온몸을 늘려요 반대 다리 할 거예요 똑같아요. 당겼다가 뒤로 밀면서 일어나세요. 쭉, 엔, 두, 엔, 쭉, 두, 엔, 좋아요. 엔, 세, 쭉, 엔, 침착하게 하시고, 엔, 네, 쭉, 엔, 두, 엔, 다섯, 쭉, 엔, 두. 앤, 여섯, 쭉, 앤, 둘, 일곱, 앤, 팔도 쫙겨드랑이부터쫙 밀어내면서 마지막, 앤, 여덟, 쭉, 앤, 잘하셨어요. 내려놓고 잠깐 쉬는 거, 아기 자세, 자, 이번에 리버스 쿼드라 패드로 힙터치 하는 거 우리 해보신 적 있죠? 자, 네발 자세를 뒤집어진 상태. 그렇죠. 엉덩이 대고 앉으셨다가 다리는 구부린 상태, 손은 살짝 뒤를 에 짚으셔서 손발은 바닥에 힘만 위로 쭉. 업앤 다운 앤둘앤 이렇게 열번 하고 한번더 반복. 앤 둘. 앤넷 허리가 아니라 힙으로 앤 다섯 둘앤 여섯 둘앤 일곱 둘앤 여덟 둘앤 아홉 둘앤열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더 하실 거예요 귀엽게 멀리 손목 꺾이지 않게 하나 앤 둘. 둘, 좋아요, 앤, 셋, 시선도 멀리 봐주세요. 넷, 이중턱 되지 않게, 다섯, 힙 앞에 골반 앞에 열리게, 여섯, 무릎도 앞으로 길게, 일곱, 발바닥 꽉 눌러주시고, 여덟, 엉덩이로, 두 허리 조심하시고, 아홉, 마지막이에요. 앤, 열, 좋아요. 그대로, 자, 이번에는요, 한 다리씩 들으면서, 예, 한 다리로 네 번. 둘, 둘, 그렇죠. 엔, 넷, 반대, 엔, 나 엔, 둘, 둘, 엔, 둘, 셋, 엉덩이 빡 올라오세요. 엔, 넷, 엔, 좋아요. 자, 다리 쭉 펴시고, 쭉쭉쭉쭉, 이제 쉬는 시간 다 릴리즈 타임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팔쭉 위로 기지개 기지개 기지개 요렇게 네번앤 다시 깍지 껴서 하늘 위로 쭉쭉쭉쭉 기지개 기지개 기지개 앤 숨쉬면서 하시고 (3) 쭉쭉쭉쭉쭉쭉음 좋아요 앤네에쭉쭉쭉쭉쭉쭉앤 좋아요. 다리 쭉 피시고, 이번에는 그대로 손 깍지 껴서 팔을 뒤짐 접다가 뒤로 쭉 피시면서 고개 숙여지실 거예요. 상체 앞으로 숙이면서 팔 뒤로 쭉 기지게. 이렇게 네 번. 엔 둘, a 귀엽게 멀리 하시는 거. 엔 셋, 후, 쭉. 엔 둘, 마지막. 엔네 좋아요. 편안하게 앞바다리 해주시고요. 사이드로 우리 멀메이드 사이드 스트레칭. 옆으로 쭉. 엔조 반대. 둘 호흡하시고. 두셋엔 둘 손끝으로 무지개 그리듯이 넷엔두 다섯 엔 여섯, 한 번씩만 더요, 일곱, 마지막, 여덟, 좋아요. 그대로 어깨서클, 숨 쉬면서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앤셋앤넷자 그대로 두손 가슴 고개 부드럽게 서클 하는데 코끝으로 원을 그리는 거예요 목으로 돌리지 마시고 코끝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반대 쭉앤두 그렇죠 그대로 한숨 흐잘 하셨어요